Wow. 자 오늘 먹어볼 것은 곰새우입니다. 곰새우 해석을 쪄서 안주를 해볼 겁니다. 750g이고요. 완벽에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17,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구매처 혹시 궁금하신 분들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곰새우 일 품질로 사랑하는 소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자수아입니다 아, 제가 오늘 어, 준비한 음식 곰새우 어, 그리고 갑오징어 어,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 곰새우를 제가 어, 독도 꽃새우 그거 그 생으로 먹는 꽃새우와 함께 이걸 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꽃새우를 주문을 했는데 며칠동안 그 조업이 안돼가지고 계속 그 배송이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이 곰새우는 왔는데 꽃새우를 이제 더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촬영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찍게 됐는데 이것만 하기가 조금 어 애매해가지고 수산시장에서 사왔던 이 갑오징어 아어 요것도 좀 같이 해가지고 뭐 촬영을 할 겸해서 어 뜬금없이 이 갑오징어가 좀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<웃음>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. Mm -hmm. 자, 머리 위 껍데기만 이렇게 딱 벗겨가지고 요거까지 다 씹어 드셔도 됩니다. 이 이거 고소한 맛이 납니다. 네. 아씨 방금 한잔 하고 알을 먹었는데 이게 카메라를 안 켜고 먹었어요. 하 <웃음> 진짜 살 음. 훌리한 머리 이것도 랍스터 내장 맛이 나가지고 음자와 아, 알밥찬거 아, 이거, 저, 러시아에서 먹을 때는 안 그랬는데, 러시아에서 먹었던 대로 뜯으려고 그러니까, 살이 떨어지네요. 옆을 까야겠네, 이렇게. 응. 음. 치랑 옆을 까야겠어요. 오늘 껍질째 먹기엔 이 껍질이 좀 단단해가지고, 예. 자, 알이랑 살, 발라서. 자, 또 일품질로 한잔 또, 쏴서. 야, <웃음> 미쳤다 진짜. 와, 알갱이 하나 하나가 너무 무르지 않고 씹을 때 탁탁탁 살짝 터지는 느낌. 알탄성이 좀 좋습니다. 오우야, 씹는 맛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의 호. 아. 야, 이렇게 아, 옆구리를 이렇게 살짝 살짝 살짝 찢어주면은. 여러분들, 그, 개까지 있죠, 개까지. 개까지 딱그 옆에 찢듯이 싹 찢어요. 그러면 살들이 이렇게 딱 튀어나오거든요. 예. 네. 음. 딱로 뜯으면, 나머지 부분은 그냥 씹어 드셔도, 응. 음. 음. 아우, 좋다. 好，说说。 제키면, 음. 음! 나하고 살 맛도 굉장히 좋아요. 담백하면서, 너좀 어, 달달하면서. 아, 빼주고. 머리도 굉장히 맛있습니다. 이 위에. 한번잘 맡겨주면은 자, 음, 아. 한동안 소화되어 있던 애보징어, 애보징어. 음. Mm. 항상 궁금한 거지만 진짜 이 모든 오징어들 비롯해 오징어는 지가 맛있는 거 알까요? 아, 야 기가 막히다 진짜. 아, 여기 알이 알이 이게 키포인트예요. 아우, 깎아가지고 숟가락으로 과감하게 딱 떠서, 야, 아. 싸다. 머리가 조금 깔끔하게 안 까져가지고 아쉽다. 내가 잘못 가는 건가? <웃음> 등 쪽. 제가 지금 뭘 잘못 가고 있나 봐요. 등 쪽에 살이 자꾸 껍질에 붙어. 음. 가자 아. 아是什麼 무 음. 갑오징어는 아직 조금 철이 좀 이릅니다. 철이 좀 이른데 좀 있으면 이제 회로 먹게도 굉장히 맛있는 갑오징어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. 갑오징어는 그때 한번 더 예. 회랑 해가지고 통찜 한번 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곰새우만 하기는 조금 허전하니까 예. 같이 하는 걸로. 음. 아 사실 제가 블라디에서 직접 먹었을 때 느낌보다는 좀 감동은 좀 덜합니다 그래도 뭐 맛은 저는 좀 추천드릴 수 있, 있는 맛이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꼼새우 여기만 가운데만 배만 잘 찢어주면은 예. 먹기 좀 편합니다 아유저꼬리쪽 살이 나왔어요 음. 껍질이 좀 단단해가지고 껍질째 쓰면 다칠 것 같긴 한데 네. 생각보다 그렇게 또 많이 단단하진 않네 음. 아, 여러분들 껍질 까고 드세요. 이게 좀 날카로워요. 그래서 이 많이 다칠수 있으니까 음. 머리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좀 돌리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? 음? 음, 생각보다 먹기 안 불편하네? 음. 그래도 여러분들, 다칠 수, 입안이 다칠 수 있으니까, 껍질 제거하고 드세요. 갑오징어는 이 오징어 입이 좀더 단단하네. 이거 거 입이거든요. 국물이 너무 땡기다 근데 아 먹다 보니까 그래도 곰새우 한 다섯 마리 정도 빼놓은 게 있거든요. 라면 끓여 끓이고, 그리고 이 대가리 몇개 해가지고 좀이 전자렌지에 좀 바삭하게 돌려가지고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자, 곰새우 라면. 오, 맛있는 라면이 완성됐고요. 그리고 아, 맥주를 한번 가져왔죠. 사라지는 마술이, 어, 군수 영상에도 없었고, 하다 보니까 사라지는 맛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맨날 소맥만 하다가 오늘은 어, 일품진로와 맥주, 음, 일품진맥, 네. 자, 특유의 그짜삭그 그 향이 있어가지고 어, 맥주랑 좀잘 어울릴지 모르겠지만, 자 따라놓고 아, 불기절 라면 한 입부터 하고, 음, 어, 국물을 먹어봐요. 아니 라면에 새우가 들어가는 거는 굳이 곰새우가 아니더라도 아우 국물이 진짜 시원해지고 정말 맛 좋아집니다. 아자한잔쏴사 어우 이또 국물 있는 거에 먹기 좀 괜찮은데요? 진맥 네. 사실 또이 맥주가요 국물 있는 거랑도 생각보다 좀잘 어울립니다 네. 전자레인지 한 2분 정도 돌려 와봤거든요. 이대로 드시면 껍질이 좀 찔릴 수 있어가지고 위험합니다. 에, 여러분들은 에, 대리만족으로만 좀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음. 버터 같은 것 조금 발라가지고 딱 해야 될것 같아요. 좀좀 좀 건조해졌습니다. 음.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이 곰새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한번 드셔보실만 하지 않을까 어,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알 자체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네이 곰새우는 사랑하는 시람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